속보입니다. 최근 중국 지진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문제점은 우선 황해 해역에서의 서해에서의 규모 4.8의 강진이 최근 중국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한국 서해안 지역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우려가 되었던 부분이었고, 이틀 동안 지진이 멈추면서 지진 멈춤 현상이 거의 없었던 중국이었기에 이상 징후로 보였으며, 이후 중국 신장과 쓰촨성에서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동서의 균형 그리고 중남부의 쓰촨성의 지진도 발생을 하면서 산샤댐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5월 3일 중국 쓰촨성 쯔공시 공진구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최근 4월 27일에도 쓰촨성 내장시 웨이야 현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수천성의 활단층들이 들썩인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오늘 새벽 2시 27분 1초, 중국 현지 시간 기준, 티베트 은가리 현에서도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어제는 2 0 2 11시 38분 19초에 중국 윈난성 바오산시에서 규모 5.2와 4.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을 미국 USGS는 규모 5.3과 4.6으로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어제 강진이 발생한 윈난성 바오산시입니다. 어제 발생한 강진은 지진 발생 지역의 평균 해발 고도는 1863m로 지난의 깊이는 10km입니다. 진원은 바오산 시내 29km 윈난성의성도 쿤밍에서는 347km 각각 떨어져 있으며 이 바오산 지역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다리와 우린창 지역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되었습니다. 윈난성 소방대는 인력 600여 명과 차량 130대 등으로 구성된 구조대를 현지에 파견했는데요. 이 문제의 심각성은 어제 강진이 발생한 윈난성바오산시 룽양구와 이 창릉현은 중국 대지진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지진은 일본의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시작된 지진이 일본의 살리쿠 해역에 영향을 주고 이즈 제도에서의 지진이 일본 관동지역에 영향을 주며 토카라열도의 군발 지진이 동서의 균형을 맞추면서 이 도후쿠 지역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이 발생을 하는 등이지진에 반복되는 일본만의 어떤 패턴이 있듯이 중국 역시 이지진에 반복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윈난성입니다. 중국은 윈난성에서의 지진을 시작으로하여 중남부의 쓰촨성 그리고 신장과 시장, 티베트와 이 칭하이 깐수성으로 연결되는 이 중국의 전형적인 활단층대에서 이 광진이 연쇄 도미노로 발생하는 패턴이 많고 그 증거가 바로 최근에 지진들이 신장, 시장, 티베트, 수천성에서의 지진들이 연속 발생을 하고 있는 불안한 시그널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윈난성 바오산시 룽양구의 지진은 수천성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산샤댐과 지척거리에 있는 수천성은 2008년 5월 12일 중국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치르기 직전에 삼국지유적으로 유명한 수천성의 규모 8.0의 강진이 발생한 을 곳입니다. 수천성 지진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인명피해는 천만명이었습니다. 문제는 수찬성 대지진의 원인으로 주목을 받는 게 세계 최대의 댐인 산샤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댐의 너무나도 방대한 수량으로 인해 주변 지반이 약해지고 물의 무게 때문에 지반 구조가 바뀌어 지진이 발생했다는 주장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수천성 지진의 진앙이 만약 조금 동쪽으로 치우칠 경우에는 산샤댐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